자, 안녕하세요. 어, 센서 스피커를 받으시면, 이와 같이 간단히 개봉을 합니다. 이 스피커가 있고요. 브라켓이 있고, 매뉴얼이 있습니다. 매뉴얼은 저희가 한글형으로 뭐 제작해드리고, 이 매뉴얼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 뒷면에 보시면, 이와 같이 고정시킬 수 있는, 어이 브라켓이 있습니다. 브라켓이, 이게 이제 수컷이 이 몸체에 들어가겠네요. 그리고 나사를, 나사를 박았을 때는, 나사 피스를 박고, 이렇게 거치형으로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는, 이 병명이나 천정 부위에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. 나사로, 나사로 고정을 시키고, 그 다음에 이 수컷이 얌컷 이 부위에 딱 들어갑니다. 굉장히 이 경고한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전번, 음, 방송에도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, 유튜브 전번 제작편에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, 오늘 다시 한번 질문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빠지도 않습니다. 잘 한번 끼워놓으면. 그래서 일단은 이천정부위나 아 벽면에 못을 박거나 또는 이와 같이 양면 스티커로 어 이 부분을 어, 적절하게 예, 부착을 하셔서 백면이나 어, 천정 부위 또 유리면에는 이 양면 스티커로 부착을 야무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, 잘 안떨어지게 이 글루건이나 실리콘으로 도포를 하면 되겠죠 예, 주변을 어, 깔끔하게 도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위로 딱 고정을 시키면 아주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좌우 상하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 딱 착이 되면 이와 같이 예 또는 좌우 이 각을 내기 위해서 이 상하 기준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올리셔도 되고 또는 돌려서 이쪽 또는 옆면 이렇게 측면으로 자유스럽게 이 각도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 브라켓 생각보다 굉장히 경고합니다. 정리합니다. 예, 암컷이 있고요. 암컷을 먼저 어, 못을 박아 놓는게 좋겠죠. 피스를 이 양면 다 고정을 시켜도 됩니다. 아니면 거치형으로 걸어놓을 때는 이와 같이 이 고정이 됐을 경우 이미 이미 이렇게 자 강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킬 경우 나사가 있을 경우 이렇게 거치를 해도 됩니다 아 이렇게 각을 잡아서 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 그냥 그 못이 하나 있는데 측면에 그냥 걸어놓을 벽걸이 시계처럼 그냥 걸어놓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 브라켓을 기기에 완전히 부착을 하셔서 네 부착을 하셔서 이 부분에 못이 박혀있으면 이못 부분에 걸어놓으셔도 되고 또는 아예 피스를 박아서 피스를 안전 고정을 시킬 때는 피스를 박아서 어 이스컷 부위가 고정이 완벽하니 딱 되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유리나 아크릴, 유리나 아크릴 또는 이와 같이 플라스틱이나 아,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예,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